어이가 없네? 저거요? 아니 여보, 아무리 내가 바지를 좀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해도 그렇지 이걸 입는다고? 오! 어, 내가 코끼리야? <웃음> 아니 이거는 좀... <웃음> 내가 이렇게 뚱뚱하냐고 <웃음> 아니야! 여보, 원래 이렇게 오버핏으로 입는 거야 자기 뚱뚱해서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오버핏이요? <웃음> 어아 <웃음> 내가 어이가 없어 아 내가 오늘 떡볶이 먹으려고 했거든요? 안 되겠어, 빨리 살 빼야 돼서 오늘 짜파게티 먹는다 와~ 좋아~ 와... 짜파게티 먹을까? 우리나라에서 제일 맵다는 김치와 계란 틈, 짜파게티 들고 김치로 덮어 한입에 후루룩 파김치도 있지? 너무 싸운데?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야짜파게티야 제가 그 다이어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짜파게티를 끓여달라고 해서 여러번 끓여줬는데 진짜 한입도 안먹었거든요 야 먹을걸 <웃음> 먹을걸 <웃음> 실비김치 먹어보겠습니다 야 하. 아니, 요즘 맨날 막, 안짠 거, 안 매운 거, 이런 것만 계속 먹다가, <웃음> 약간 쇼크다 할 정도. <웃음> 야 그렇게 맵다고? 잠깐만, 한, 다시 먹어. 야, 아니, 근데 안 매울 수 없지? 이거 봐요. 고춧가루. 하... 이렇게 해가지고. 와. 한 입을. 아, 아, 또. 이렇게 닦은 대로 이렇게 약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따고 이렇게 근데 맛있다 지금 솔직히 매워가지고 먹기 싫은데 또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에요 파김치 실비 파김치래요. 야 근데 이거 계속 먹게 되는 맛이네. 빨리 더. 와.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그런 맛인데요. 미쳤다. 지금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. 한입 사이즈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. 계란 후라이 한 다섯 개네요, 걸 야! 야! <웃음> 이걸 왜다 먹고 있어? <웃음> 야! 바람직하다. 아, 안 바람직한가? 손 떨리기 시작했다. 또뭐 하고 있는 게 잠깐만 아 몰라 판단 안돼 지금. 네, 아, 끝내야지. 잘 먹었습니다. <웃음> 아무튼 좋았어요.